채널 고정!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가 다른 모음들을 만날 때 변화하는 소리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이가 단어를 시작할 때 그리고 단어를 끝낼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가 단어의 마지막에 있을 때를 알아볼게요. 첫 번째 규칙은요. 단어가 두세 글자, 즉 이름절이고 이가 마지막에 있을 때 이는 이긴 소리가 납니다 음절이 낯신 분들은 왕초보 영어교실 8강 음절 나눔법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ME ME 라는 단어가 있죠 두 글자라서 이름절 소리가 하나로 나게 됩니다 M은 m 여기서 E가 M과 단두 글자이기 때문에 이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이런 단어들로 e 이다 he. 그는 she 여기서 sh가 만나서 쉬한 소리로 바뀌면서 h 쉬 그녀는 이 됩니다. 이 두세 단어 외에 네 글자 이상의 단어들에 이가 마지막에 있을 때이 이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를 왜 사용하는 걸까요? 이가 끝에 와야 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 앞에 있는 자음의 소리의 변화를 알려주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로 그 자음 앞에 있는 또는 붙어있는 모음의 소리의 변화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왕초보 영의교실 4강 때제가 자음의 변화에 대해서 다뤘었는데요. C와 G 같은 경우는 E, I, Y를 만나면 C는 크에서 스 소리로, G는 그에서 지 소리로 변화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서 마지막에 쓰여진 E는 그 C와 G의 소리를 변화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쓰이게 됩니다. CAGE 같은 경우에 세 번째 글자 G는 E를 만나서 그 소리가 나지 않고 Z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NICE 같은 경우에도 세 번째 있는 C가 E를 만나서 S 소리가 나게 됩니다. 물론 이두 단어들은 두 번째 규칙인 모음의 변화에도 사용이 됐는데요. CAGE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에 있는 E가 마법의 이, e, 장모음 규칙을 통해서 a를 이름소리로 바꿔줬죠. cage가 아니라 cage로 변화시켜줍니다. nice 역시 e가 i를 이름소리로 변화시켜줘서 nice가 아니라 nice로 변화시켜줍니다. 그리고 e로 끝나는 단어 중에 규칙을 좀 억지로 맞춰야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건 기억하시는 게더 편하실 것 같아요. i, e, y, e. 눈 이라는 뜻이죠. 그냥 이 단어는 기억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로 시작하는 단어들은 요 크게 두 가지 소리가 납니다. 기존의 이 소리인 에 소리가 있고요. 두 번째 소리는 이 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뤄왔던 긴이 소리가 아닌 여기서는 짧은 이 소리가 납니다. 이두 소리 역시 특별한 규칙이 없이 단어에 따라 사용이 되는데요. 필요하신 단어 하나씩 하나씩 익혀가시면서 단어량을 늘려가시고 소리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쓰실만한 단어들 몇 가지를 제가 뽑아 봤는데요 비슷하게 헷갈리실 만한 단어들을 비교해 보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어들을 보기 전에 저희 에 소리와 이 소리를 좀 검토해 볼까요 에 소리는 짧고 얇은 소리입니다 입안에서는 어이의 에 소리를 생각하시면서 입술을 더 얇게 닫아주세요 거의 이 비슷하게 그래서 에어쩌면 안에서는 으 같이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에 에가 아니라 에 네, 눌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도 한글 이가 아닌 혀가 아랫니 밑에 잇몸을 닿게 이 눌러주셔야 합니다 입 안에서는 으 같이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이 네, 눌러주시는 게 맞는 소리입니다 첫 번째 단어 한번 볼까요 요즘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드신데요. ECONOMY입니다. 이 단어는 음절이 4개로 있어요. 모음을 보시면 이, 오, 오 그리고 끝에 Y가 있죠. 그래서 ECONOMY 사음절로 끊어지고 그냥 그대로 잘라주셔서 ECONOMY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 e 소리가 났죠. 우리 유튜브 채널의 목적은 교육이죠. EDUCATE. 이로 시작하고 이로 끝났죠. 자, 첫 번째 이가 여기에는 에 소리가 났고요. 마지막에 있는 이는 그 앞에 있는 a의 소리를 변형해주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이름 소리로 바뀌면서 educate가 되는 거죠. 예, 여기 가운데 d는 약간 지 같이 지 소리 같이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educate 이것은 D의 소리가 변형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D 다음에 DU를 소리를 내시면서 자연스럽게 입술이 닫힌다라고 생각하시는 게더 맞습니다. Educate. 다음 두 단어는요 거의 비슷하게 생겼지만 소리가 다르게 납니다. 첫 번째 단어는 effort. E F F로 시작했죠? effort. 노력이라는 뜻인데요. effect. 똑같이 E F F로 시작했지만 effect. 영향이라는 단어는 앞에 E가 E 소리가 났습니다. effort, effect E, L, E로 시작하는 두 단어들도 비교해 볼 텐데요. elementary, 초등에, 네, 기초의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E가 E 소리로 났습니다. 반면 elect, 선출하다. 첫 E가 E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elect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election, 선거. Electricity, 전기 같은 단어에도 다 E는 E 소리가 납니다. EMB로 시작하는 단어들도 여러가지 소리가 날수 있는데요. Embassy, 대사관을 말하죠. 여기서는 E가 E 소리가 났고요. e m b a r r a s s 부끄러운, 창피한이란 뜻인데요. 여기서는 E가 E 소리가 났습니다. Emergency, 응급회 같은 단어에도 E가 E 소리가 났죠. end, 끝, 마치다, enemy, 적이란 뜻이죠. energy, energy, enter, 들어가다, 이 단어 역시 에,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encourage, 용기를 복돋아 주다, 용기를 주다 라는 단어에서는 이가 이, 소리가 났고요. enforce, 강요하다, environment, 환경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도 이, 소리가 났고요. Enjoy, 즐기다 라는 단어 역시 이 소리가 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다루긴 하겠지만 여기서 이 소리가 나는 EN 단어들은 EN이 기존에 있는 단어들에 추가가 된 단어들입니다. Joy, 기쁨이라는 단어에 EN이 붙어서 Enjoy Force, 힘이라는 단어에 EN이 붙어서 강요하다 Enforce, Courage, 용기라는 단어에 EN이 붙어서 Encourage 용기를 주다 라는 뜻이 된 건데요. 이 n이 더해주다 라는 의미로 추가가 되면서 기존의 단어의 소리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n이 앞에 붙으면서 약하게 인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지금 단어들을 쭉 들어오시면서 느끼셨을 수도 있지만 이 소리가 에, 이로 남에 따라 단어의 억양이 바뀌었는데요. encourage, environment 같이 이가 이 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이 다음 음절에 액센트가 들어갔고요 energy, enter, embassy 같이 이가 에 소리가 날 때는 대부분이 첫 음절 이 소리에 액센트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이건 역시 단어를 기억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니 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액센트를 말씀해 드리자마자 예외를 바로 봐야겠죠 equal 동등한 같은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이가 이 e 소리가 났지만 액센트가 첫음절 a l 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Elevator 사음절이나 되는 단어인데도 이가 에 e 소리가 나면서 elevator 액센트가 들어갔죠. Elevator, escalator 역시 이에 액센트가 들어갔습니다. Escalator, escalator와 같이 e-s-c 로 시작하는데요. Escape. 탈출하다는 이가 이 소리가 났습니다 accent도 cape로 옮겨졌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배우 마동석씨께서 마블 영화에 출연하는 영화의 제목이 죠 eternals 네, eternal 이란 단어는 영원한이란 뜻인데요 여기서도 이 소리가 나면서 eternal 네, 털의 accent가 들어갔죠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new year's 네, 새해 설날 같은 명절들 앞에 항상 전야제. 전날을 기념하죠. 그 전날을 뜻하는 단어가 eve라는 단어인데요. e v e. 여기서도 e가 이 e 소리가 났습니다. 그렇다고 eve를 볼 때마다 이 e 소리가 나는 건 아닌데요. e v e r. ever. 여기서는 e가 에 e 소리가 났죠. every. 역시 에 e 소리가 났습니다. exercise. 여기서 e는 에 e 소리가 났죠. 세번째, 네번째 자리에 는 E와 R은 R er 소리가 나서 EXER 그 다음에 C가 I를 만나서 S 소리가 변했고요. 여섯번째 I는 마지막에 E의 도움을 받아서 I 소리가 났습니다. Exercise, 운동, 운동하다 라는 단어죠. Exit, 출구 를 뜻하고요. Extra, 추가의 Expert, 전문가 라는 단어죠. 이네 단어들은 E 소리가 났죠. expert와 거의 비슷하게 생긴 한 글자의 차이인 expect 여기서의 e 는이 소리가 났습니다 예측하다 기대하다 라는 뜻입니다 exam 시험을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e 가이 소리가 났습니다 exciting 신나는 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도 e 가이 소리가 났죠 experience 경험 또긴 단어인데요 e 가이 소리가 나게 되면서 그 다음 단어인 p 에 액센트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explore 탐험하다 express 표현하다 등의 단어들은 이 소리가 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가 에 소리가 날 때는 대부분의 첫 음절 이에 액센트가 들어가고요 이가 이 소리가 날 때는 두 번째 음절 이의 다음 음절에 액센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단어 안에서 다양한 모음들이 왜 규칙에 벗어날 수밖에 없는지 왜 예외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셔서 다음 동영상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Until next time, see you later